사준태 부평구청장은 수도권특별방역대책기관 운영에 맞춰 코로나19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2021년 청년 창업자 2명을 선정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경제를 키우는 경제도시부평, 3월 마지막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김상섭 부구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특별방역대책기관 운영에 맞춰 코로나19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집중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를 수도권특별방역대책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사업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해 4차 대유행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9일 지역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실태 확인을 위해 청천동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위해 청천동 나비공원의 워크스루 방식으로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운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상섭 부구청장도 지역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도권의 4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3일 2021년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선정자 2명과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아이템으로 바이럴 영상 및 웹드라마 제작, 그리고 베이킹 스튜디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부평구는 2019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지역의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 또한 선정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와 시제품 제작비 등 초기 창업자금으로 1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청년들이 용기 있게 창업의 첫걸음을 내딛어줘서 반갑고 기쁘다며 특히 청년들의 비대면 디지털 영역에서의 창업 역량이 돋보여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직무체험 24시를 운영해 취업 정보 공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는 마을 복지계획지원단 및 추진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진행해 주민중심의 계획수립과정,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평구 부계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따뜻한 이웃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계삼동을 응원합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인천시 최초로 부평구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3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과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한 달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및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익 향상 사업 등 공공성 예산 편성 전 분야가 그 대상이며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예산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한 날인데요. 이번 2021년도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바로 물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물이 인간과 자연에게 주는 가치와 소중함을 이해하고 또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양치컵 사용, 절수형 샤워호스 사용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